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브리아 박세현 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옛날부터 내려온 레슨법 겨드랑이 붙이세요.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골퍼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스윙할 때 겨드랑이 붙이세요. 이게 몸이 마음같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우드커버도 한 번쯤은 써봤을 거고 수건도 한 번쯤은 껴봤을 건데 그때 뿐이고 막상 진짜 스윙을 해보려고 하면 겨드랑이는 겨드랑이대로 떨어질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색다른 방법으로 그 겨드랑이를 붙여드릴게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겨드랑이 붙이는 방법 자 통틀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제가 임팩트 구간, 제일 중요한 임팩트 구간에서 겨드랑이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자, 내가 겨드랑이가, 겨드랑이는 이게 이면이 아니에요 이면이 아니어서 내가 이렇게 해도 겨드랑이가 붙었다고 생각할 거고요 이렇게 해도 겨드랑이가 붙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의를 내려드리자면 왼쪽 가슴 위쪽을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쳤는데 이렇게 붙는 거는 겨드랑이 붙인다 아니에요 이거는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겨드랑이 붙이는 거는 뭐냐 수건을 아무리 껴도 옷을 끼시는 남성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왼쪽 가슴 위쪽 요런 느낌으로 끼는 게 겨드랑이 붙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릴 건데요 좀 색다른 방법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여기서 붙이는 방법이 얘를 왼팔과 오른팔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오른팔과 왼팔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왼팔은 어쩔 수 없이 왼쪽 가슴에서 떨어지게 돼요. 왜냐? 오른쪽 팔이 왼팔을 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떨어져요. 그래서 얘를 꽝 붙이고 있고 싶다면 오른팔은 가게 하고 왼팔은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해야 돼요. 스톱. 이야. 짜자자. 다시 말하자면 오른쪽 팔의 힘, 오른쪽 팔의 힘 갖고 왔죠? 자, 오른쪽 팔의 힘은 공 쪽으로 땅칠 건데, 땅칠 건데, 왼쪽 팔의 힘은 위쪽으로 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요 방향이에요, 이렇게. 손에 힘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딱 땡기니까 오죠 왼쪽으로 보내고 땡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보내는 느낌이 아니고 땅 그러니까 얘가 딱 붙죠 그러니까 몸은 어차피 가 있을 거고 땅 땡기니까 땅땅땅 땅. 땅. 이거를 같이 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오른손 딱 왔죠? 공까지 오른손은 공을 치고 왼손은 위로 이렇게 지렛대를 딱 만들어 주면 이게 버텨주는 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렛대 힘인데 이게 버텨주면 이게 왼쪽 벽이라고도 또 하죠 이러면서 왼쪽 겨드랑이 가딱 붙으면서 채도 던져질 거고요 채가 먼저 나갈 거고요 그러면서 예쁜 피니시가 안정적이게 나올 거예요 자, 아, 잘못된 예를 보여드리자면 오른손과 왼손이 같은 방향으로 가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왼팔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오른손과 왼손 오른손 가고 왼손은 당기고 약간 쉽지 빨 지나가면서 간결하게 칠수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Have a good day!